조어어요브 <웃음> <웃음> 여기... <웃음> <웃음> 아, 또. 적군의 파괴 공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성은 띠마기셨으니 가행님데 오, 레퍼드 이씨한테 제가 답해서 무었어요? 오나로도 했요 홀범.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김김인자에 기민, 진짜 바로 이피로 와야 됩니다. 어, 아 잠깐이. 얼마나 나겠노? 나는 부산 사람인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롯데랑 부산 하이파크를 사실 잘안보긴해 <웃음> 한창 옛날에 축구 좋아할 때는 지성형이랑 흥민이 경기를 많이 봤어가지고 이상하게 그 지역 단위 팀은 응원을 잘안 하게 되더라고 나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 야구는 류현진 잘할 때 한창 챙겨보고 이승엽, 승엽이형 승려, 요미우리 일본에서 할 때도. 야, 딱 기가 막히게 빠지시네. 이거 딱 너무 고독한 거 아니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어, 그때 얘기해 주시지 않았나? 부산 사신다고? 어 부산분이 진짜 많아 이거 부산분만 우리 모여도 장난 아니겠다 와잘피한다어 죽으셨네 어 내포 저기 올라갔네 아나 그리고 제일 아까운 사람이 우리 비천우 현우 형님 솔직히 골키퍼 최초로 해외갈수 있었는데 그치 그때 브라질 월드컵 이후에 It's my show time How are you doing? 그죠? 나서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황희찬 나 혼자 산다 나오고 나서 그 그러니까 그런 좀 예, 썰이 도니까 이제 역시 예능은 나오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 그래, 알아 잘 하겠죠. 맞음 티이안 좋아서 그때 한참 얘기 가 많았죠. 진짜. 전에는 축구 같은 거다 찾아보고 있었었는데, 요새는 이제 막 축구 경기를 다 챙겨보지 못하니까 그쪽에 대한 열정이 좀 식은 것 같긴 해요, 솔직히. 예전보다는. 국대 경기 챙겨보는 것도 좀 그렇고, 뭐 예전 같지 않아서 그렇지만. 뭐. 아행이다 어어 여기 <웃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친구가 <웃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미션 완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나 근데 만두 아닌데 자꾸 만두라고 불러. 만진인데. 만진도 파. 자디 다이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이거 많이 입으시네, 길리. 오우야. 아하! 일단 운동. 아, 울산에서 친구들이랑 뭐 이것저것 좀 많이 하네? 그게 좋다 m b t i 검사 안 해봤다고? 그래 니 나이때는 안한 사람을 찾기가 힘들지 않나요? 아이그라다 치고 빠져주면서 이승가도 잡아주면서 수나가 또 있을 거란 말이죠 어딘가요? 깜짝 놀라 주면서 접배 수나까지 잡지 못하고 어 바, 발소리 여기 있다. 아, 오케이 좋다하여튼뭐지는 1호 시작한다고? 그럴 것 같다 아이는 아닌 것 같긴 해 어차피 이따가 아니 아까 전에 10시에 저기 프로틴바 하나 챙겨 먹었기 때문에 <웃음> 간식은 이제 어제 제가 또 오랜만에 치킨 먹었거든요 치킨 꺼운 치킨이 아니고 오랜만에 튀김이 있는 치킨. 제가 여기 처갓 집에 시켜 먹어가지고 태풍 오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줄겠어 오, great. 이층이다. 여기 내가 지킨다. 출동.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그건 그 제가 봤을 때 조사할 때 당시에 좀 본인의 어떤 환경이나 개인적인 어떤 기분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딱딱한번 했는데 E N F J 나왔더라고요. N F J. 그 당시에는 제가 막 클랜 형들하고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할 때라 그런가? 방송을 해서 그런 건가? 원래 성격은 아예 가깝습니다. 근데 아니지. 원래로 따지면 원래라는 말을 태어나는 걸로 킬탈 나이스 멜공증 말씀하시는 게 되게 큐트하시네. 어그래서 매너. 슈프림 한 번씩 먹으면 줘. 이야, 쓰고 이네 솔직히 안믿음 그니까, 러 어느 정도 그게 있을 수는 있어도 성향 차이는 있다. 매운 거 좋아하진 않고, 가끔씩 먹는 정도? 아니, 근데 나는, 잘은 못 먹는다, 매운 거. 청양고추도 한 번씩 이제 저기, 그 고기에다가 쌈 써먹을 때는 넣어서 먹는 거 괜찮은데, 그냥 혼자 또 단독으로 배워먹는 거는 잘못 해, 배어서 우와! 바베큐식으로 아, 미, 이렇게 미. 딱 미. 양념해가지고, 소금구이하고 딱 이렇게. 소금구이 반, 양념구이 반. 친구들하고 항상, 저기, 모일 때는 항상 그렇게 시켰었거든, 예전에. 나그거안 먹어봤음. 조정석이 홍보하는 거. 근데 또 떡볶이는 또 맛있어가지고 생각날 때 쌀떡으로 한 번씩 시켜먹어. 아 그래요? 그리고 저기 뭐야. 그 BBQ였나. 그 옛날에 자메이카 큰거 있잖아. 그것도 맛있고. 진짜 막 18년도 이럴때 진짜 배달음이 VIP 시절에 어디야? 구루의 반님 추천 감사합니다. 딱딱이 설치되었습니다. 고생 감토요. 아, 보니 <웃음> 하겠습니 진짜 감사합니다. 아, 아니에요. 저처럼 하실 려면 그냥 킬 따라 하시면 돼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딱 하나 잡고 또 다른 데에 가서 또뭐 먹을 거 없나 하이에나처럼 이렇게 싹싹 아 그런 눈썰미가 필요한 거 같아. 기회를 딱 포착하고, 킬 뺏어 먹고, <웃음> 도망다니고, 한 번씩 또 개돌 가지고, 대량 킬의 방법. 대신에 상황이 왔을 때꼭 잡아줘야 된다는 거. 아 이거 엘파기구나. 나도 매운 거 많이 먹으면은 화려와 가지고 그래서 많이나 먹고 이제 가끔씩 먹지. 아, 오늘 속좀 괜찮네. 싶을 정도 그때 먹지.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와, 7퇴실가지 왔네. 오, 과연 30개가 나요 과연 자 2층 가시고 오! 안 죽었어 자한번더 가시고 아하 안돼 안 돼! 소주! 30킬 했다! 아그 근데 짜고 만두래 만지는데 아 이거 30킬 했는데 오! 어! 아 와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까비요. 뒤에서 딱 쓰는데 안 맞았으면 그죠? 나 옆에서 발소리 하나 더 들은 줄 알았는데.